네 거야. 아! 아, 아, 아, 아! 아!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일리는 말만하는 일리는리뷰 일리뷰 일리일리 혜인입니다 웃지마 구독 <웃음> 좋아 알바 구독 오늘 제가 일리는리뷰를 해볼 제품은 바로바로 바로 짜잔! 이폰 케이스인데요. 제가 어쩌다 이런 신기반기한 물건을 가져오게 됐느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가 봤는데 전 남편이 미행을 해가지고 죽이고 헤어지자고 했다고 죽이고 소개팅을 거절했다. 그도 죽였잖아요. <웃음> 나도 이제 잡대겠다. 큰일 날수 있겠다 혹시 모르니까 이 스마트폰 케이스에 전기 충격기가 내장돼 있다고 라 해서 무려 이 태평양을 건너 건너온 이폰 케이스 직접 제 폰에 끼워보겠습니다. 바로 요거를 이렇게 슉 올리면 은어 불이 들어왔어요. 딱 누르면 <웃음> <웃음> 이제 이거 직접 써볼게요. 왜? 네? 뭐? <웃음> 내가 왔다! 내가 불렀나?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미친! 나 이거 하려고 불렀어요? <웃음> <웃음> 자기가를... 네. 무네 아, 와, 이 궁금하긴 하다 진짜. <웃음> 아, 나 무서워. 한번 해볼까요? <웃음> 어. 지울굴만 가려는 거야나 시켜놓고 지울굴만 가리는 거야? 이 사람아? 이 사람아? 갑니다! 어? <목소리> 뭐야? 그거 아니잖아? 흔적도 안니야 사실 그거 이거... 흔한테도 아, 진짜? 진짜요? 삶은 달걀이네? 잘못됐습니 네. 네. 실패. 자, 다음 뭐죠? 다음 뭐죠? 다음 아, 뭐죠? 오 어, 여기다 한번 치져보세요 시야세. 발8이란요 김아, 여기 절로 나오는. 여기 절로 나오는 네. 초코 케이스. 뭐죠? 아이, 솔직히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실험이긴 해. 다른 건 아니에요. 고기. 야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까로 해봅니다. 네. 어? 연기 났어. 어? 냄새 나, 냄새 나 어? 탔어, 탔어, 탔어 탔어, 탔어, 탔어, 탔어, 탔어. 이 약간 탔어요, 약간 근데 어. 얘가 감정을 못 느끼잖아요 어. 상급사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, 아빠야, 아빠, 아빠, 아빠, 그러니까. 아그 다음 뭐예요? 오징어 <웃음> 비슷한가요? 미친 놈 같아요 오다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오, 어, 확실히 촉촉해서 그런지 전기가 잘 통하긴 한다 잠깐 어. 어? 우와, 바다 냄새 나는 실패!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협적이지 않다가 되는 거 같은데요? 그게 아니죠, 이제. 한스한다 해봤잖아요. 아, 아 마지막은 안 가요? 빨간 게다급수예요 여기. 여기 명칭 여기? 범인이에요. 어. 어디를 공격하고 싶으세요? 해 아. 여기가 아프지 않을까요? 카메라 아. 어디 보는 거야? 얘 같은 경우에는 응. 옷에 한다고 공격 흐르겠어요? 아. 아. 장난이고 아. 옷에 한다안흐러요 그러니까 이 살. 아. 얼굴. 얼굴. 나한테는 네. 어디 하고 싶으세요? <웃음> 어디 하고 싶으세요? 나, 어? 애기는 가져야지. 일단 <웃음> 놔봐! 갑니다. 잠깐만. 어. 아, 씨. <웃음> 할수 있겠어요? 난할수 있는데, 해놓고 편집이 안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. <웃음> 아프진 않다. 따가운 정도? 한. 한 살짝 따갑다 어. 그러면은, 이거 100번 맞기, 번점 100번 뛰기. <웃음> 이거 100분만 한다고요. 아 진짜요? 번째 <웃음> 진짜 무서워요. 아, 진짜. 저도 음. 위험하잖아요. 들고 다니는 건 이해하지만 뭐 어줍잖은걸 들고 다니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음. 그 상대방은 오히려 더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는다. 추천하진 않는다? 네, 네, 제 생각입니다. 음... 이 전기충격 폰케이스는 쓸 필요는 없다.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. 내가 무서워요. 그리고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때려도 이렇게. 저는 다음번에 또 일리있는 리뷰로 돌아올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! 안녕! <웃음> 그럴리가 없지! 어. <웃음> <웃음> 그럴리가 없 어.